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편은 1160 슈퍼 품질 비교표입니다 어 저번 시간은 2060 슈퍼 했고 그저 저번 시간은 2070슈퍼를 했죠 예, 제가 아무래도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팔리는 제품들에서 가격변동이 심한 제품군을 골라서 여러분한테 음,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가지가 베스트가 됐는데 다른 것도 해달라는 분도 많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다 해드리지 못하고 1260 슈퍼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잡서던 거기까지 하고 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어, 1260 슈퍼 평균치를 위에다가 내서 왔어요. 어, 추천평가 4.2 평균이고 현금 최저가는 29만 0 0원 정도 샵 떠나갈 기준으로는 32만 0 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원부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기반이3 플러스 2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부스터 클럭은 1813 히트파이프는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온도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온도평균은 67도 소음평균은 35.6dB 라 생각하시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보다 낮으면은 제가 녹색으로 어, 칠해뒀고요 어, 평균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노란색으로 칠해뒀어요 그럼 빨간색은 뭔가요? 빨간색은 전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도 가장 좋은 제품군을 빨간색으로 칠해뒀습니다 다만 전원부는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요 두개는 노란색까지가 끝입니다 클럭도 마찬가지에요 생각보다 제일 높은 제품하고 제일 낮은 제품하고 큰, 크게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평균가 그리고 요 색깔에 따른 제가 가점을 줬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EMTEC부터 차례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EMTEC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요 뭐 스톰엑스 듀얼은 아시시피 펠리젯에서 떼와서 EMTEC 스톰엑스 듀얼이라고 부여서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펠리치포스가 찍혔는 거랑 동일한 제품이란 얘기죠. 옷이 붙은 거는 기본 클럭만 높지 옷이 안 붙은 제품이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으니까 사실 얘네 가액차이도 얼마 없는 게 이해가 되죠. 나머지 뭐 방열판이라든지 아니면은 히트파이프라든지 이런 거 전원부라든지 다 똑같기 때문에 클럭만 높다 낮다 차이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가격적으로는 평균 가격보다 낮아요. 286,000원, 뭐, 283,000원. 그런데, 온도 같은 경우, 아니면은, 소음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살짝 높습니다. 물론, EMTEC에 괜찮은 AS, 화이트 LED도 들어오고, 백플도 있고, 부스터 클럭도 50부터는 애들은 평균치보다 높은데, 음, 크게 메리트가 있다 하긴 좀 애매하겠죠. 특히, 전원부가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원부가 뭐가 중요한가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지금, 전원부가 부실하면은 대체적으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주파음이 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니면 이 고주파음이 커집니다. 전원부 발열이 심해집니다. 뭐 추가로 내가 수동으로 오버하기에도 좀 여유 폭이 없을 거고요. 전원부 발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명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수명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3년 안에 고장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전원부가 튼실한 제품보다는 기대 수명값이 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 그렇다보니까 이전원부가 조금 아쉬워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고요 제품 평점은 제가 5점 4점을 줬는데 이거 어, 둘다추천하기는좀 아쉽습니다 예, 스톰엑스 듀얼은 넘어가시고 미라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라클도 뭐 5점이니까 점수는 아쉬운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27만 1 0원인데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7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는 놈이 전원밖에 없어요 예2 7만원짜리 이놈밖에 없습니다 매우 싸죠? 그리고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2 페이지로 페이지가 하나 늘었습니다. 다만,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 좋아졌다 하기는 어렵고, 드라이버 모스랑 비슷한 품질을 내기 위해서, 어 상모스펫 한개 하모스펫 두개 그러니까 모스펫 세개로 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 저는 위에 거보다 밑에 거를 조금 더 고평가해주고 싶어요. 물론, 모스펫의 효율도 일일이 다 따져서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저는 밑에 게 발열제어가 좀더 편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요 모습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찌됐든, 그, 제, 제일 하이 라인인 요 놈도, 백플도 좋고, 어, 블루 고정이 가지만, 블루 펜 LED도 좋고요. 어, EMT AS 생각하고, 다만, 온도는 또 조금 더 올라왔어요. 위에 놈보다도. 어, 온도가 약간 높은 거, 감안하고, 싼 맛에 쓰진,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소음과, 어, 조금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고 가격적 정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미라클 제품 e m t 중에서는 어셋 중에 요 놈만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오픈 테스트 71도면 여러분 인케이스에서는 한 75도, 6도 정도 나올 겁니다 플로드로 돌때그정도만 문제는 되지 않죠 85도까지 올라가면 성능저하가 생길 텐데 80도 이상의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수명자도 고려해볼 만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펠리 지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펠리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EMT 스 t o r m x d 랑 똑같은 제품이라그랬죠어 게이밍 프로 옷이 그리고 그냥 게이밍 프로가 있는데 이 같은 제품인데 가격은 조금 더 싸긴 해요 뭐한3 4천더 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정도 가격차이 가지고는 크게 메리트가 있다 하기 어렵고 똑같은 제품이니까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온도나 소음이 평균치보다 살짝 높다 물론 ST컴도 AS 잘해주고 어, 가끔 이제 백플을 빼먹을 때인데, 여기서는 백플도다 넣어주고 했는데, 추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가격을 더 내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펠리치 포스는, 아, 똑같은 제품 비슷한 가격에 파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3, 4천원 차이면 e m t e 걸로 삽니다. 기가바이트 한번 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OC 제품. 두 종류. 그냥 게이밍하고 게이밍 OC. 그리고, UDV. 요건 좀 저가형이죠. 투펜 제품. 이렇게세 가지를 내놨어요. 이게임의 OC를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처음에 영상 올린 4개월 전에는 이게 33만원대였습니다 33만원, 32만8천원 뭐 뭐이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이 돈이면 은 1660TR을 살 돈이 아니냐 아좀 그렇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29만8천원이죠 3만원 드렸습니다 3만원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제품이었는데 가격 때문에 패스를 했었거든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라클하고 별 차이가 없는 전원부라서, 전원부 좋다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클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제품 군주에서 가장 높은 놈입니다. 쉽게 말해 수율이 좋은 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펜 개수가 3개고, 펜 개수에 걸맞는 히트싱크 사이즈입니다. 뭐두개짜리 억지로 3개로 늘려는거 아니에요. 히트싱크, 방열판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히트파이프 빵빵하게 3개 넣었고, 제일 펜 기능도 있는데다가, 뭐 RGB, 옆에 색깔도 바꿀 수 있는 LED, 그 백플레이트, 거기에다가 낮은 온도 낮은 소음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e s 가 CS이노베이션이라는 단점밖에 없는 거죠 3만원 내린 지금 시점에는 살만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한군데서만 싸게 파나 싶어서 제가 디벼봤는데 어 30만원 이하로 파는 데가 두 군데였고요 31만원 쯤에 파는 데가 한 7, 8군데니까 3만원 아니라 2만원 내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꽤 많이 내린 거예요 거의 10% 가까이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좀 고급 제품은 찾고 약간 돈 투자해서 조용한 제품을 쓰고 싶다 시원한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로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옷이 안 붙은 게이밍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품절이니까 과격적으로 품절해서 더 비싸죠 옷이 보다 어,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UDV 같은 경우에는 뭐투펜에 얘도 그냥 온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다 살짝 높은 정도라서 문제는 없을 정도긴 한데 옆에 LED도 빠졌고, 펜이 한개준 것도 큰, 준 거지만, 보시다시피 히트파이프가 두개 줄었어요. 그래서 소음적으로는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왜? 좀 낮은, 그, 발열 해소, 솔루션 가지고, 비슷한 성능을 내려면 소음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격적으로도 크게 메리트 있다 하기 어렵죠. 평균 가격보다 약간 낮은 정도라서. 그래도 평균 가격보다 많은 정도는 낫네요. 여튼, 요놈쓸 바에는, 그냥 만몇 천원 더 주고 위에 이렇게 쓴게 낫지 않냐 그 만몇 천원이면 치킨 사 먹을 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새 치킨 사 먹으려면 2만원인데 예, 저는 이거 쓸 바에는 그 요걸 보겠다 예, 기가바이트는 이제 게임의 옷이 한 제품만 싹 보고 요 고급 제품인데 돈 조금 더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내가 AS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살만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MSI로 한번 보도록 하죠 MSI 같은 경우에는 게임인 트위프로저7하고 벤투스하고 딱두 개만 내놨어요 원래 뭐 게이밍 트윈프로저 있잖아요 이거 x 버튼나안버튼뭐 나눠내고 그랬는데 위라인은 밑라인은, 밑라인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달랑 두 개만 내어는데 게이밍 트윈프로저 늘 특징이 똑같죠 예. 저소음 세팅용으로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소음이 전체 품질에서 제일 낮아요 3 0대10 b 정도로 한번 써보시면 은어 확실히 조용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거치고도 온도는 평균 이하로 나오고요 옆에 RGB 당연히 붙어 있고 백플도 있고요. 히트 파이프 넉넉하게 넣은 데다가 젤 펭귄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튼실하진 않아요. 요 위에 있는 그 제품의 페이지 두 개를 빼놓고 구성한 겁니다. 기판은 공유예요. 4+인데 내가 이게 튼튼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쪽 쳐다보니까 이게 있어요. 나머지들은 아예 3+이거나 아니면은 4+이라 해도 이거 그 모스펫이 엔채널 모스펫 그렇게 쓰는데 얘는 드라이버 모스를 그래도 4 플러스 1로 짰어요. 그래서 전원부가 1660 슈퍼치고는 튼실한 편이라 생각하셔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게이밍 50보다도 살짝 높은 편이니까 이거는 좀 높은 편이라 봐야 되겠죠. 평균치보다 확실하게 만원 정도는 더 높아요. 만 5천원 정도. 물론 이것도 치킨 한개사물돈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치킨 한개안 사먹을 돈이고. 사막을떠이니까요 라인업에서는 몇천원 더 차이가 조금 난다는 거 생각하시고 음... 돈을 조금 투자하고 저소음으로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가점수는 매우 높습니다 9점이에요 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싼 맛에 쓰는 제품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별로 안싸요 평균가격이 뭐... 방금 29만 2천원? 기억나시죠? 평균가격이랑 4천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별로 안쌉니다 아까 위에 보면은... 글쎄요. 미라클 같은 경우는 27만 1,000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도 또뭐 치킨 한번 사먹었던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싼값에 쓰는 건데 별로 안 싸니까 메리트가 없겠죠. 메리트가 없어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지 않은데 온도는 평균보다 높고 옆에 LED도 안 들어오고 히트파이프 한개 줄여놨는데 대체로 평균은 없고요 뭐 부스트클럭도 평균치보다 높긴 한데 3차이 밖에 없어요. 평균치보다 3이면 그냥 평균치 수준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 그림 메리트가 없는 제품이 벤투스죠 그래서 MSI는 게임이 트윈 프로지만 저소음용으로 세팅하기 괜찮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딴건살게 없어요. 저택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4월 달에 그 영상 올릴 때는 저택가를 추천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옆에 제가 뭐 특이사항에 적어놓은 게 있죠. 조택은 올랐어요.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거 오른 거고 빨간색은 내린 거예요. 그 당시 제품 자체가 몇개안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제품의 절반 수준 도채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조택제품이 지금보다 6천원 싸기도 했고 나머지 상급 제품들이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예, 트푸나 게이밍 옷이 예, 조택이 돈을 뭐뭐딸랑 4, 5천원 정도 더 주면은 나름 괜찮은 백플도 있고 품질 온도 가지고 있다고 쓰라 그랬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또 조금 오르는 바람에 강력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뭐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해요 뭐4점이면은 평탄은 되는데 평탄 수준 제품이긴 한데 아쉽죠. 아, 아쉽습니다. 솔직히 아실 수밖에 없어요. 전원부 구성 같은 경우에도 1 플러스 1이라서 아까 위에 거랑 비교하면은 조금 쪼, 조금 적어 보일 겁니다. 예, 얘는 2 플러스 아, 1 플러스 2니까 전원부 구성도 조금 아쉽고 클럭은 평균보다 한30 높고 아, 옆에 LED 없는 것도 조금 아쉽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약간 큰게 아쉽고 하여튼 지금은 큰 메리트는 없어요. 어, 이미 사신 분들한테 내가 최근에 그냥 이거 다시 조사 안하고 뭐 AMP 그냥 사라 무난하게 라고 얘기했는데 무난한 제품은 맞으나 최근에 추천하기는 약간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까졌는지 몰랐어요 여튼 최근에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지금은 이제 조택 제품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제가 추천 안하고 여러분도 안 사고 그러면 또 가시, 다시 가게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건 그거예요 딴 애들은 내린 애들이 꽤나 많은데 아니면 변동이 없거나 조테꺼는둘다 올랐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서 강력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조테꺼 말고 또 엄청나게 뛴 제품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지금 추천 안할 텐데 갤럭시 화이트 옷이 갤럭시 블랙 옷입니다 얘네 지금 판매물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100몰 이상 있어요 그냥 물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원래 28만원 짜리였어요 28만원 짜리 28만원 지금 2만원씩 올라서 30만원 뭐 29만 3천원 합니다 갤럭시가 잘 팔린다, 잘 팔린다. 뭐, 그 얘기 쓸만하다 그랬더니, 자꾸 찌끔찌끔 가격 올리더니, 두 번이나 올렸어요. 두번 올리고, 가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원부는 좀 아쉬운 거 맞고, 뭐, 펭귄보다 높은 클럭, 그리고 제로펜도 있고, 나름 이쁜 외형과 백플을 다 가지고 있다. 갤럭시 괜찮아 AS. 그런 거 믿고 사도 된다 그랬었는데, 가격이 이만큼 오르고는, 어, 그런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딱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어? 그래도 장점이 이래 많은데요. 잘 봐요. 위에 기가바이트 가 보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기가바이트랑 가격이 똑같아요. 이거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아무리 봐도 기가바이트가 품질이 더 좋을 텐데 갤럭시가 가격적으로 기가바이트 최상위 제품이랑 맞먹는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갤럭시도 그냥 추천할 게 없습니다. 제품 자체는 뭐 크게 욕할 게 없는데 추천할 제품은 없고요. 어, 갤럭시 밑에 좀 저렴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냥 갤, 갤럭시 슈퍼옷이랑 갤럭시 보이 슈퍼옷이. 연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 EX 붙었는 거랑 같은 품질이 아니에요. 클럭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히트파이퍼 하나씩 빠졌고, 아, 어, 옆에 LED도 안 들어오고요. 아, 어, 그것 때문에 히트파이퍼 빠진 게 은근히 크게 작용해서 온도도 막 3도 가까이 높아요. 소음적에서 뭐 조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 그런데다 이것도 가격이 올랐어. 8,000원. 그래서 갤럭시 제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안 사는 게낫다 생각해요 다 패스하세요 패스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에이수스 지포스 한 보죠 에이수스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음. 온도는 최고예요 3펜 제품 이게 터프 3펜 제품이나 터프 2펜 제품인데 터프 2펜 제품은 좀 작거든요 3펜 제품은 확실히 좀 히트싱크도 약간 크고 그리고 펜이 3개나 더 맺다 보니까 온도는 진짜 잘 잡더라고요 소음도 평균치보다는 살짝 낮은 편이고요 뭐 백플 LED 기본적으로 다 있고 나름 상급 제품이니까 어, 부스트 클럭이 1860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상이에요 다만 요 제품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은 3펜 제품인데 히트싱크를 2펜 제품을 갖다 놓고 그 위에 그냥 커버만 3펜로단 겁니다 실제로는 2펜으로 달아도 이거랑 온도 차이가 크게 안날 거예요 크게 안 납니다 아딱 제가 지금 사진으로 찍어놨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그냥 마지막 펜은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거요요 말이 삼펜이지 돈을 더 받기 위해 삼펜으로 만든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정도로 옆에 부분이 헐빈하죠 뒤에 기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열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가격은 그냥 전제품중에서 제일 비싸요 거의 33만원 돈한데 32만 6천원 이 돈이면 은1260 TI 아랫등급을 보고도 남을 돈이에요 아랫등급 이거보다 더싼 놈도 있어요 그래서 음, 아수스, 3펜 버전은, 아, 제품은 괜찮은데, 아직까지더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 2만원 내려야, 기가바이트 것처럼. 그쯤 내려야, 살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예, 평가 점수는 9점인데, 이 돈,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마이너스 2점 때려서 7점 돼야지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여튼, 추천하기는 어렵다, 가격 때문에. 그럼 2펜 버전은 어떤가요? 이펜 버전도, 어 다른 애들 저렴이 버전이랑 비교하면 너무 비싸요 평균적으로 1, 2만원 더 비싼거죠 29만원 하는데 이것도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상 LED도 없고 뭐 온도나 소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힙파도 빠지고 아, 이것도 패스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스거는 사실 큰 메리트가 없어요 온라인 가든 가성비가 떨어져요 국내에서 고가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추천할 리 없지 않나 얘네들이 그 판매 형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얘네들 기판에 부품딱 박혀있는 거 보면 은 혼자 이게 모든 공정을 자동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깔끔하네요 딴 애들 좀 삐뚤삐뚤한데 <웃음> 그 패그는 별 장점이 없다 생각해요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컬러풀감 봅시다 컬러풀은 1669 슈퍼 울트라 뭐 그리고 게이밍 GT 토마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순서대로 라인업이 내려가요. 토마호크가 제일 밑에 거고, 울트라가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3펜 제품인데, 아수스 제품이랑 다르게 3펜에 전체적으로 방류판이다 덮여 있습니다. 다만,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어, 듀얼 엔 채널 모스패시니까드라이브모스패시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제품을 썼다. 다만, 그, 페이지 숫자는 4 플러스 2로, 나름 튼실하게 넣었다. 근데,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에 최상위 제품 치고는 약간 아쉽고, 딴 애들은 뭐, 1845나 1860이니까요. 제로펜 기능이 없다 이거 조금 많이 아쉬워요 영화 볼때 제로펜 있는건 없는건 차이좀 나거든요 제로펜 있으면 아예 안도니까 조이에요 소음이나 온도는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AS도 CS이노베션보다는 조금 낮다고 평가받는 게 코스커고요 제품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가격적으로 얘도 메리트가 있다 하긴 좀 어렵네요 지금 30만원 돈 하면 은 솔직히 나는 그냥 기가바이트 옷이 쓸것 같아요 지금 기가바이트 옷이 3만원 내리고 난 뒤에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너무 착해 보이. 여튼, 그래서, 컬러풀, 최상위 제품인 울트라, 안 새끼고요. G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품질이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사실 얘도 장점이 없어요. 히트파이프 한 개에다가, LED도 없고, 뭐, 온도나 소음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빼야되고. 토마호크는, 전제품 중에서 두 번째로 온도가 낮습니다. 어떻게 엄청나게 시원하네요. 아 이거, 가격도 싸는데 쓸만하지 않나요? 아 지금 품절해서 별로 안 싸네요 <웃음> 원래 이거 28만원 정도 했을건데 음... 소음이 전체 품종에서 1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음과 온도를 등가교환 한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추천을 열었습니다 이 라인업에 소음이 심하다는 건좀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대부분 다 조용하기 때문에 어, 40dB를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딱히 추천할 제품이 클러풀에도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개인 워드 제품은 아까 보신 펠리시나 위에 EMT 스토맥스 듀얼이랑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게머워드 고스트는 근데 가격도 더 비싸고 만원 똑같은 제품이라고 그랬죠 다를게 없어요 다를게 없는데 AS도 CS도 웨이셜이니까 ST 컴이나 아니면은 EMTEC 보다는 떨어진다 살 이유가 없죠 아 게임워드는 얘들 팔 생각 있는지 없는지 를 모르겠어요 가격 바꿔야 팔릴텐데 좀 이상합니다 패스할게요 이너3D 제가 저번에는 추천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다 품절이에요. 품절이라서 추천하기 조금 어렵고요. 제가 이거 살때고주파음 당첨이 몇번 있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둘 다, 품질은 괜찮아요. 엑스투나 그 아니면 OCRGB나, 품질은 괜찮습니다. 전원부 품질, 드라이버 보스4 플러스 2인데다가, 어, 제로 펜 기능은 넣어놨어요. 둘 다. 근데다가 이제, OCRGB 같은 경우는 RGB, 거기다 백플까지 다넣어놨더라고요 실제로, 소음하고 온도도 잘 잡는 편에 속합니다. 이거 테스트 결과. 그래서, 물건이 저렴하게만 나온다면, 살만하다 생각해요. 얼마 정도까지? 29만원, 뭐, 28만 5천원, 요 사이에 나오면, 이거 살만해. 옷이 RGB는. 근데, 30만원 돈까지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 옷이 쓸것 같고요. 일단, 둘다 품절이기 때문에. 아, 가격이 얼마면 사도 된다라고 했다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당장은 못 사요. 허리케인도 품절. 가격 정상적이지 않고 패스 얘는 어차피 뭐 딱히 크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리도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패스 전원부 아쉽고 뭐 나머지 부분도 딱히 뛰어나지 않아요 엑셀도 조금 아쉽죠 예 이거 4점 줘도겠네 엑셀 에이스는 찾으니까 가격이 카드가 기준은 좀 싸다는 거 빼고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 요것도 예, 살 이유까지는 없다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포사나 에브가도 어차피 품절이니까 볼 필요 없는데, 에브가랑 그래도 에브가 이름 값이 있으니까 살만하지 않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해드리자면, 얘네 전원부는 이제 일단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 뭐 45짜리 썼는데, 뭐10더 높은 거 쓰긴 했어요. 근데 3 플러스 2니까 튼실하게 하긴 좀 애매했죠. 애매하죠. 모스펫만 조금 좋은 거 썼다. 부스트 클럭은 1830으로, 음... 가격에 비해서는 좀 아쉬워요 뭐 이거 정상 가격일 때도 29만원 조금 넘었거든요 어, 제로펜을 <웃음> 넣긴 했는데 백플도 있고 LED는 없고 온도하고 소음이 핑크치보다 높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얘네 히파 두개가 들어가 있긴 한데 히파가 아주 짧은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딴 애들은 롱 히파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는 딴애들의 절반 수준 네, 절반 수준인가 들어가 있어서 온도를 잘못 잡습니다 근데 다 메모리 쪽에 그... 우리가 써멀패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한 요정도 으리 하죠? 고걸로 발열 해소를 하게 되는데 히트싱크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9mm 짜리에요 9mm 짜리 그냥 지우개 수준의 두께입니다 쉽게 말해 메모리 발열 해소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죠 에이, 에브가 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2060 밑에 라인업은 그냥 다 안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사실 살만한 제품이 마땅히 없습니다 에이, 오늘 평가는 여기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살만한 게뭐 있나요 정리 한번 해 주시죠 하실까봐 정리하고 마무리 할게요 저렴하게 쓸 거면 미라클 미라클 쓰시고 조금 돈 주고 괜찮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1669 슈퍼 게임에 옷시 쓰세요 이거 쓰시면 될것 같고 저소음 세팅하고 싶고 나름 평균치 대부분 다 평균치 이상인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가격이 나, 나가더라도 트윈 프로도세번 쓰면 됩니다 다만 다른 어, 애들 대비 1, 2만원 더 비싸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ASN CS 이노베이션입니다 어, 조텍거 최근에 많이 추천했는데 그럼 조텍거는 지금은 사면 안 되는가요? 그 정도는 안 해요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격이 좀더 내릴 때까지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8만원 중반 정도 되면 은 이것도 사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5, 6점까지 올라갈 거예요 갤럭시는 2만원에 올렸기 때문에 그냥 찾아보지 말라고 할게요 여기 좀 괘씸하네요 만원 올려도 욕할 것 같은데 지금 2만원 올린 놈 얘네밖에 없어요 아수스 어, 제품은 좋은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가격적으로 딴 제품 평균가에 비해서 3만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냥 얘도 그냥 패스하세요 나머지 살게 없는 거죠 그냥 결국은 싼거쓸 거면은 EMTEC 미라크 써라 어 조금 괜찮은 거 쓰고 싶으면 기가바이트 옷이나 어, 게임의 옷이 아니면 특프 써라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어 그럼 중간급은 없는데요 중간급 뭐살게 없나요? 이너 3D 제품이 다시 판매를 시작한다면 중간급 정도에 들어갈 겁니다 아니면 조택계 가격을 내린다면 중간급 정도에 들어가니까 그두 제품은 중간급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가격 될때 그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어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수고 많으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